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훈 입니다 자 여러분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 큰일 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s 컨트롤 s 버튼을 자주 누르는데 카페24 에서는 다행히도 디자인 백업 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손쉽게 다시 백업을 복구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백업을 해 놓는 이 메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 디자인 관리라는 메뉴에 디자인 백업 복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로 들어와 주시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위쪽에 있는 백업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백업 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백업 화면으로 이동이 되면서 복구를 할수 있도록 해당하는 디자인을 이렇게 선택해서 오른쪽에 복구라는 것으로 복구를 바로 해올 수 있습니다. 또는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 놨다가 다운로드 받은 것을 내 컴퓨터에다가 잠시 보관을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수동 백업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방금 제가 수동으로 백업이라는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지만 카페24에서는 새벽 5시에 열심히 자동으로 이렇게 백업 파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파일 또는 잘못해서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 며칠 전으로 되돌렸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에는 이 자동 백업에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을 다시 복구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디자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게 되는 이 디자인 백업과 복구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 디자인을 열심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